2018년 11월 7일, 감성카드 난 희망을 얻고 나아갑니다. 오늘의 조언 여러분은 절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? 때로는 나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은 무엇이 있나요? 하루 하나 약속을 지킴으로 나에 대한 것을 꾸준히 실천해봐요. 금일감성카드 내가 가까이 갈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날 처음 봤던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날 봤던 사람이라도 아직은 다가가기 어렵죠 나에게 답해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알아갈 수 없죠 내가 가고 있는 꿈도 수시로 변하기도 하죠 단순히 네와 아니요 라는 무뚝뚝한 질문과 대답들 나에게도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가져야 하죠 포기라는 것보다 연습을 꾸준히 할 거예요 싫었던 순간도 나에겐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할래요 내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해보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거예요 참고 견디던 인내도 희망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죠. 슬프고 아파했던 순간도 나의 행복 이야기로 남겨졌죠.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난 희망을 얻어갑니다. 음.